고. <웃음> 음. 어, 오셨습니다. <웃음> 왜 댓글 안 올라가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게 화면 늘리는 게 없나? 오늘 생일, 오늘 생일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이렇게 제가 그 요즘 식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한 4시간? 5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샐러드가 있어요. 샐러드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드레싱은 먹지 않아요. 일단은 저기 제가 한 12시 반인가 1시쯤에 그 샐러드를 먹어가지고 지금 빨리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 이거 브이앱 끝나고 바로 이제 등 운동하러 가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한 8시까지 한번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8시에 아마 저희 컨텐츠가또 하나 나갈 거예요 저희도 되게 재밌게 한컨텐츠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 티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되게 재밌었던 컨텐츠여가지고. 아무튼, 근데, 아? 어? 아, 제가 휴대폰을 저기 대기실에 놔두고 와가지고. 시간은 못 보네 <웃음> 네 아무튼 샐러드 좀 먹을게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안 되겠어요 또음 머리... 머리 커트 하고 왔어요, 커트 음, 파란색 하트가 보이는구나. Yes, blue hair.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여러분들? 어? 햄 먹으면 안 되는데? 햄 먹으면 안 돼. 햄 먹으면 안 돼. 짜 아니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보기가 힘들다. 그냥, 그냥, 그냥 이따 갈게요. <웃음> 저는 요즘, 음, 어, 뭐하고 지내니, 내가?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좀 여름도 좀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웃음>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거를 좀 반복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번에 어 과거에 나약한 내 자신을 좀깨부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주일에 적어도 다섯 번, 여섯 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이 좋은 식이 섬유들을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오른손에 볼때리고눈 윙크하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해줘가지고 이제 알아요. 저한테 이제 안 통해요. <웃음> <웃음> 체지방 몇 프로냐고요? 저 이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가. 체지방률이 10%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한 7%까지 한번 빼보려고요. 7, 8? 한그 정도? 빼서 살한번 그냥 쫙 빼고 싶어가지고. 몸은 좀 이렇게 좋아지대. 근데 또 이렇게 막 크게는 못하고. 이 카메라가 굉장히 굉장히 가깝네 샐러드 무슨 맛 오리 훈제 플러스 야채 맛 전 과목 3개 틀리고 다 맞았다고? 멋있다 멋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주고 난 뒤부터 이제 열심히 컴퓨터만 해가지고 <웃음> 성적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나도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댓글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돼요. 어, 영어 읽기간 너무 힘들다 피부 좋아지는 비결이야? 음 저도 예전에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뭐잘 나고 피부결도... 아 피부결은 괜찮았는데 이제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옛날엔 근데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어, 일찍 자고 이게 노력도 상당 부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화장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 피부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Night apple is poison apple 오랜만인데 <웃음> 음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약간 요즘의 삶은 뭘 해야 될까? 약간 앞으로 걸어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러닝머신 타고 있는 느낌? 러닝머신 어 계속 뛰긴 하는데 뭔가 뭔가 제자리인 것 같아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공연을 못 해서 아, 첫 번째가 아니다. 똑같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미 여러분들의 실제로 볼수 있는 기회는 공연이나 뭐 콘서트나 아니면 뭐 컴백해서 이제 활동할 때나 뭐 팬미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약간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있는책 있냐고요? 읽는 책 읽어야죠 <웃음> 최근에 최근에 방필님이랑 식사를 둘이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가사는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남준이 형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피 d 님이랑 남준형 책을 진짜 달고 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뭔가 타, 어, 탁구에 관심이 있었어 내가 근데 평소에 잘 못해 안 했어 근데 그러다가 근데 한번 읽었는데 타, 탁구가 와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더 할래 앞으로도 계속해야지 근데 탁구를 그냥 안... 안 관심도 없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를 해도 흥미가 없잖아요 그냥 아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말로 계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이랑 거리를 좁히는 게 어렵대요 그래도 뭐가서잘 쓰려면 읽어야지 어쩌겠어 이거는, 그 뭐지? 콤부차? 콤부차, 레몬, 뭐야. 아무튼 그 뭐, 가루 있는데, 그거 시켜가지고, 이거 좋다길래, 하루에 한두 포? 정도 먹고 있습니다. 아유. 오른손 저기, 그만하세요! 이, 이거 원하시는 거죠? 이거, 이거 맞나? 이거, 이거죠?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손으로드 이제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계를 못 보는 관계로 어 7시 55분쯤 정도 되면 저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방송 종료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브가 참 신기한 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음, 지금 7시 반 오케이 배고파요? 지금까지 밥왜못 드셨어요? 얼른 밥 드세요 11시까지 말안 하면 좀 <웃음> <저> 운동 어떡해 <웃음> 전 여러분들 믿어요 믿기 때문에 아예 티저 나오니까 봐야지 안 그러면 제 티저 안 봐주면 우리 멤버들이 섭섭한다고 재밌게 봐주세요 <웃음> 아 진짜 공연 하고 싶다. 공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면역력, 이게 안 좋아지면 안 돼요. 마스크 항... 항상 가지고 다니고 응아 음... 어? 아 어, 레몬스터. 그죠. 집에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그죠. 활동이 없으니까. 일 같은 거 나가면은 오고 가고 하면서 걷기도 하고 뭐그 움직일 그래도 틈은 있을 텐데, 집에 있으면 약간 좀 처지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몸 관리는 틈틈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좀홈홈 홈 자그마한 여러분들만의 홈 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이제 너튜브에서 운동을 주저로 다루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음 뭐야 뭐지? 뭔뭐 딱딱한 게 싶었는데 순간 인줄 알았네 아무튼 운동 좀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좋아요 <웃음> 노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컴퓨터가 되나? 가사. 머리칼 자가 자기로 염색... 아 스스로 염색했냐고요? 네. 그냥 집에 예전에 제가 염색한 머리 있잖아요 그때 이제 트리트먼트를 좀 사놨는데 잠시만 여기를 좀 옮겨도 될까요? 좋아하는 노래가 왜 키보드가 여기 있니? 야 맞자 바로 나오네. 몇지지멜로디모모르네네 모르겠다 a 가 다음에 라이브 올 때는 좀 팝송이나 뭐 노래 좀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드릴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 음... At My Worst라는 곡 아시나요? 그 Pink Sweat 노랜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음. t h e very n d 짧게 한 소주 불러볼까요? 제가 그냥 요즘 좀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Can I call you baby Can you be my friend Can you be my love and love a n t e l the very end Let me show y o u love and no pretend sleep s e v e n the world is g 이건가? o d y e a h o c a 뭐야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ave my w o r d c u z it's o n l y c u z it's o n l y you 뭐야 이거? 죄송해요 <웃음> 잘 몰라요 <웃음> <웃음> it, you know I'm not perfect, but I hope it's in my w o r d c u z it's o n l y you 뭐지? 이거 박자가 내가 모르는 건가? <웃음> love, 아, 요즘 공연을 못 하니까. 뭐, 갑자기 왜몸이이 소리가 떨리지? 뭔가 긴장하면은 저 약간 추워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방금도 노래 부른다고 갑자기 몸에 체온이 약간 낮아졌... 낮아졌어. 뭐 부른 노래 없나? 아, 픽스유!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 e v e r g 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away when you can't it be worse? 저는 목을 안 풀어가지고 소통하러 올라야 되는데또뭐 없나? 그냥 좀 부르기 쉬운 아주 간단한 노래 <목소리> 오리 고개 다 붙어가지고 어 잠시만 h 트 하트. t 분 아, 시체는... 약간 몸이 좀 달아올라야 돼요, 약간 목을 오래 풀던지 <웃음> No c h 이거 오리 훈제예 오리 훈제 <웃음> 혹시나 우리 암미 여러분들, 암이 여러분들 중에 채식주의자분들이 계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음... 요리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는가?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든가 노래할 수 있는 삶이 전 그걸 바라죠 전 앞으로도 제가 노래를 할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부를 거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음악적으로는 훨씬 더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팝송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발음도 좀 교정할 겸. 음... 뭐가 있을까? 아이고, 음. <웃음> <웃음> 시차를, 시차, 시차에 그게 있나?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어 <웃음> 내가 진짜 타자가 타자가 진짜 느리, 느리. 후 가사가 어떻게 듣긴... 되니? Filling hypnotize by the words that you say Don't lie to me, just get in my head Filling hypnotize by but, the words that you say Don't lie to me, just get in my head When morning comes, you're still in my bed But it's so, so cold Who are you? Cause you're not that girl I fall in love with Who are you? Cause... 뭐야? Cause you're not that girl I fall in, I fall in love with Baby, who? a r you c a s e something has changed You're not the same I hate i oh, I'm sick of waiting for love Love 진짜 높네 이거 <웃음> 이런 노래 불렀다고? 너무 높다니. 아, still with you. still with you. 아. 이게 너? 이게 이게 이게 나오나?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저걸 켜야 돼? 이게. <웃음> 저 이거 소리 어떻게 켜는지 모르는데? Help me! 이거를 켜야 되나? 아이게이거이거 이거 아니네 가르겠어요 소리를 모르겠어요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이가 가사를 알긴 아는데, 그냥 <웃음> <웃음> 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얼어버린 눈물 아래 멈춰 서있지만 그대와 익숙해 나의 막이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 함께 웃고 함께 울고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전부였나 봐 언제쯤을 깨닫이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응?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껴질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 안아줘 여기까지 이 절은 제가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잖아요 스틸리드 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 노래 부를 때 진짜 긴장을 해가지고 막 <웃음> 자꾸 막 목을 잡는다. 여러분, 지금 몇 시? Why time, is... Why time is now? 몇 시, 몇 시, 몇 시, 몇시몇 시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지금은 몇시몇시 몇 시? 음, 7시 51분 뭐야, 6시 51분은? 뭐 8시도 있잖아 51분 맞네 두 분이 7시 51분을 말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운동을 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5 years or 5 years. o t r e t a y a n g t a 형 y a n 이 Tasa Yang Taoyang 여기 너무 잘 생겨서 <웃음> 음 제이 라이브가 재미는 없지만 재미는 없겠지만 전 재밌거든요 <웃음> 이렇게 어철좀 나갔어 와 그래도 불과 한 며칠 전까지는 제가 살이 좀있었왜 있선... 이래? 헤이 헤이 헤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초점을 잡으란 말이에 불과 며칠 전까지는 제가 좀 살이 붙어있었는데 좀 열심히 살을 지금 빼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 저는 남은 오리고기 세 점을 먹고 사이버 파티는 뭐야? 방탄, 사이퍼, 파트 2. 음. 음, 이거구나. 누구 때문에? 아,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55분! 아쉽네. 이게 저는 뒤에 8시에 그거 없었으면 그냥 좀마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쉽겠지만 제가 좀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제가 라이벌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제가 좀 swing 마지막. <sips> <sips> 여러분들,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음료수를 좀먹으라고하 알겠습니다 마무리, 음료수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조만간 또 이렇게 V앱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늘은 오늘 제가 하늘을 못 봤네요 <웃음> 내일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에게도 바라면서 오늘 이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로 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소통전을 좀더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 야!